역대급 콜라보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쉬호스트 노아입니다 매쉬호스트브로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상품 뭐죠? 특별히 3종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아주 음어마한 브랜드였어. 어디 브랜드에서 이렇게 또 갖고 왔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뉴에라 다들 아시죠? 알지, 알죠, 알죠. <웃음> 1920년 뉴욕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뉴욕. 아야 뉴욕. 그런 뉴에라에서 가족들을 위한 뉴에라 키즈 브랜드가 있어요. 음, 5월하면 또 뭡니까? 가 정의 달이죠. 5월은 <웃음> <웃음> 우리들 세상 방구석 홈쇼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웃음> 어, 근데 노아씨 여기 보니까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해주시죠어요 네! 이번에 아주 엄선하고 엄선한 콜라보레이션 이녀는데드라기파크 음. 미니언즈 아 미니언즈 네, 이렇게 네. 나왔고 또피카츄 게몬스터 3종이 나왔습니다. 아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는 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좀 성인 남녀들도 그런... 추억이 있죠. 어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나요? 그래요? <웃음> 어린 친구들이 아니어도 우리 같은 성인들도 콜라보레이션에 굉장히 환장한다. 환장한다. 어, 먼저 거야? 우리가 입고 나온 이주라기구원 아, 우리 요, 주라기 파크의 아. 티셔츠를 한번 소개를 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티셔츠 고를 때 뭐가 중점으로 보시는 게 뭔가요?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세탁을 많이 하잖아요. 저렴스 브랜드에서 반팔을 사면은 몇번 세탁을 하다 보면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그냥 버려야 돼요. 어 두툼스 해야돼요 약간 원단이 두툼스 해요. 음. 네. 노아씨는 어떤 걸좀 중시하세요? 유애라맨의 네. 기술력으로다가 <웃음> 어컴닝 <겁는> 작고 하시는데요? <웃음> 콜 에라. 우리 에라가 또 우리 에라가 아. 또땅흡수 아주 쏙쏙 해주는 그런 기능성 원단으로다가 이렇게 아. 했기 때문에 핫한 여름 우리 음. 핫서머 핫 썸머 썸머 얘도 요렇게 쿨하게 쿨하게 가슴 뜨겁게, 뜨겁게. 옷만 준비한게 아니죠 음, 뉴에라 하면 뭡니까? 모자지 또 모자. 뒤로 써도 약간 꾸러기 느낌 여기러기딱 여기. 쓰면은 런 느낌 저같은 경우는 이런거지 뒤로 음. 귀염을 좀더 배가 시킬 수 있다 우리 조카들 커플 루노르다가 아 입을 수 있는 응. 똑같은 라인의 이제 응. 키즈 옷 하나 나왔고요 빅 로고가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작은 어, 스몰로고 작은 스몰로다가 응.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게 뒷판이 어 없어 음, 우리 어린이들은 주라이공원에이제서원처럼 아 받을 수 있는 약간 이그 어린아이의 꿈을 좀 실현시켜줄 수있 그렇죠 수 러쳐, 러쳐, 그렇죠 그렇죠 아, 포킷햇 음.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어 이렇게 내려 그래서 엄마가 용돈 준다 하면 이렇게 팍 올리는 거야 빼꼼 어, 딱 올리는 거야해갖고 아. 그리고 귀여운 뽀짝 싸운 아, 게 나왔어 뿌띠 모자라고 해갖고 이렇게 쓰는 걸까요? 아니지요 <웃음> 가방에 달수 어. 있는 이렇게 미니백 요런 데다가 달면은 난 주라기 파크 왔어 모자까지 이렇게 쓰면은 그냥 찐따룩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게 색깔 깔맞춤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창 네. 이렇게 하면 이 아, 훨씬 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죠 아저씨. 이 똑같은 면 이렇게 하면 은 그냥 찐따이렇에하보이렇요여러이주문이또 네, 여러분. 빗발치고 있다고. 빗발쳐요 여러분 빨게 어. 지금 주문 전화 주세요 음. 지금. 미니언즈 옷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아. 그래서 먼저 우리 옷부터 가 이렇게 하둘셋게요화이해졌하요 아주 아 하면 어. 이아게 아이를... 노브 G.I.U. 그루 문뜻이에요. 그루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하체 들어가 있는 저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 이름이 그루예요. 그아이러브 뉴욕 이제 그런 걸 약간 이제 어, 오마주어 약간 오마주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보시면은 아, 미니언즈 캐릭터들 시루에서로 보시면은 이렇게 미니언즈가 아, 이렇게 있나? 예쁘게 이렇게 한 마리가 쑥! 요런 디테일 하나가 진짜 고급스러움을 완성하는 것 같아요. 어. 짠짠 이렇게 반전. 짠! 짠! 반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이렇게 나눠 입으면 너무 좋겠다. 모자가 또 성인 모자가 있지 않나요? 조절할 수 있는 머리 큰 사람도 할수 있어요! 데드도 할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 너도 할수 있어요! 나도 할수 있어요! 네, 뒤로 써도 되고 앞으로 써도 되고 옆으로 써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털이랑 이렇게 예쁜 이제 바짝 달려있니다 아, 배트를 아, 샀더니 모자를 줬다! 모자를 샀더니 배트를 줬다! 미니언자가 좋아하는 바나나가 이렇게 있어요! 바나나나나 바바나 그... 레드벨벨벳이 뉴에라 키즈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 나섯 고용... 컬러, 일곱 색 좋아요. 컬러. 어. 나의 베이비. 어 이거 너무 귀엽다아 밥이 갖고 다니는 인형이에요. 오. 이거 너무 예뻐. 전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싶냐면 좀 아깝지만 잘라. 네모나게. 그래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웃음> 포스터로 걸어 <웃음> 집에. 완벽한 미니 어치가 되는 거야. 오, 어, 이것도 너무 예쁘죠. 뉴에라 키즈 브랜드 가지. 콜라보 네, 제품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피카츄라 이츠 파이리고, 와이터프, 야도란, 코브리, 어. 요즘에 또 브레이브걸스, 롤리랑 롤리랑 롤, 롤리 검은색 롤리. 피카츄. 어. 완벽한 피카츄로 변신할 수 있어 요 우리 음. 어린이들.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면 애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환장해! 어, 환장 한 점.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구성으로다가 여러분들에 소개해 드렸는데, 네. 이번에 또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끝까지 눈치 채지 마시고요 음. 자, 그럼 우리 뉴에라 퀴즈 매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짠 롯데백화점 평촌점 여기여기 여기. 여긴 여기? 귀엽다 여기들이 이미 귀엽네 응. 레이어드 헤고또호도 응, 잘했네 180 맞아요? 180 맞거든요? 포토 중에 사진 인증을 부탁해 부탁해 응. 15일 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이벤트도 응.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포토 히어 너무 잘 해놨네. 우와, 이렇게 피카츄 라이츠 뽑으기 음.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냥 기본도. 음. 음, 원래. 이번 신상 또 컬렉션 나왔습니다. 매장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 우와. 우와.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애기인가? 이거성인도될것 뭐, 같아. 이 젊은이. 젊은이. 나, 나, 나 <웃음> 가능해. 자,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상품들이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바로 또 홈페이지 혹은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 똑같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맛있고요조스트 노아였고요. Like 프로드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노아스토리와 뉴에라가 함께하는 선물 중경 이벤트 참여 방법은 노아스토리 구독 좋아요 후 지금 보시는 영상에 샵뉴에라 이벤트라는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총 4분에게 성인 티셔츠와 캡 파우치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딱 일주일만 진행되어니 당장 참여하자 5월 12일 수요일 저녁 9시 노아스토리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니 노아스토리 인스타 팔로우도 고고고!